손목 스트레칭 같이 해보실 거예요 컴퓨터, 뭐 마우스, 뭐 핸드폰 이렇게 사무직 일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손목이 많이 손가락부터 붙잖아요 그래서 손목 부드럽게 해주시면 의외로 어깨랑 목이랑 같이 릴리즈가 되시니까요. 한번 따라해보실게요. 처음은 손 깍지를 끼셔서 서클을 하실 거예요 손을 깍지를 껴주시고 팔자를 그리신다고 생각하세요. 팔자. 옆으로 팔자 메비우스의 띠처럼 요렇게 그 다음은 또요 상태에서 거꾸로 밖에서 안으로 앞에서 나한테 온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리버스가 돼요 요렇게 이 리버스가 처음에 좀 헷갈리기는 하지만 음 해보시면은 어 이렇게도 손목이 움직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다음은 손가락을 피아노 치시는 분들, 기타 치시는 분들, 현악기 연주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많이 좋은 스트레칭인데요. 손가락을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서로 약간 찢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호흡이랑 같이 3, 4초 정도. 엄지랑 검지 하시고 엄지랑 세 번째. 해서 이렇게 나머지 손가락들은 접어주시는 거고요. 엄지랑 네 번째. 천천히. 엄지랑 새끼손가락 음. 그 다음은 엄손가락 접어주시고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쭉 찢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랑 네 번째 슈우. 점점 더 안되시는 분들이 생기시죠? 두 번째랑 새끼 음. 그 다음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트레치세 번째와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하나하나씩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거예요. 음. 그리고 나서 이렇게 꽉스퀴징징 풀어주고, 스퀴징 풀어주고, 또는 손깍지로 스퀴징 풀어주고, 또 다른 손깍지 끼셔서 스퀴징 교차하시면서 해주셔도 되고. 음. 그 다음은 이제 손목을 부드럽게 스트레칭 해주실 건데 손가락 또는 손볼을 잡고 이렇게 앞으로 후 하시는 거예요. 스트레치 다시 릴리즈 앤후 손끝을 하시는 것보다는 손바닥에 요볼 있죠? 여기 말랑말랑한 데를 지그시 잡고 반대쪽도 손끝보다는 조금 더 손바닥 쪽을 에둘 네, 다시 후에둘 네, 힘으로 하지 마시고 호흡으로 또는 반대로도 손목 해주실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약간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골프 치실 때도 이 손목을 많이 스트레칭 해주시면 좋아요. 엄지손가락 있는 면을요 옆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쓸어주세요. 쭉. 다시 후이렇게앤흠 보이시죠? 요렇게 다음 또 반대로 새끼손가락에 있는 면 있죠? 전 안에서부터 앞을 이렇게 퍼진다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호흡 후 쓰러진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다시 후쭉 하면은 이 앞면 엄청가락면, 이 새끼 손가락면, 이 면들을 스트레칭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우리 고양이 자세 또는 네발 자세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셨을 때 얘를 팔꿈치를 약간 내 몸의 체중으로 이렇게 눌러준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손끝이 처음에는 앞을 보게 되어있구요. 그 다음에 손끝을 서로 마주 보게 팔꿈치가 바깥쪽 팔꿈치를 이렇게앤 요렇게 상지의 무게를 이용해서 손목을 다양한 각도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거예요그 다음에 손끝을 바깥쪽으로 해서 요렇게 앤둘 하시다보면은 어,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느낌이 다르네 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한쪽을 더 많이 쓰게 되니까요. 너무 리지 마시고 지그시 호흡과 함께 꾸준히 해주시면 많이 부드러워지세요. 손끝을 안쪽으로 이 동작을 할 너무 과하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대로 팔꿈치를 구부려줄 때 호흡이랑 그래서 손목 터널 주후군 많으신 분들 많아요. 마우스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그래서 미리미리 순환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해서 손목을 네가지 방향으로 스트레칭 해주시고 손목 서클 부드럽게 마무리 해주시고 자 손목만 푼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니니까요. 항상 손목을 해주셨으면 어깨 같이 움직여주시는 거. 그 다음에 쇄골과 목을 같이 움직여주시 체칭해 주시는 거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까지 쭉 연결해서 같이 해보실게요. 자 한숨 후자 서클 여덟 번 하실 거예요. 손목까지 끼시고 그대로 옆으로 팔자를 그리면서 손목 서클 후엔넷 엔 다섯 엔 여섯 엔 일곱 엔 여덟 자 이제는 반대로 밖에서 안으로 엔둘 어색해도 따라 하시면은 안될것 같아도 돼요 넷엔 다섯 넷,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좋아요. 자 이번에는 손가락 스트레치, 손가락끼리 시저하듯이 쭉 엄지, 엄지. 자, 이제 엄지랑 셋째 쭉 호흡하면서 <웃음> and 넷째 손가락, 엄지손가락, 후. 좋고요. 이제 새끼손가락, 엄지손가락. 자, 이제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 쭉. 그 다음 두 번째, 네 번째, 후, 두, 세. 자, 두 번째 새끼손가락, 후, 두, 세.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한후두세 다시 세 번째 다섯 번째 후두세자 이제 네 번째 새개 손가락 같이 후두세자 좋아요. 이제 손가락 쫙스퀴징 했다가 피고 잼잼이처럼 쭉 다시 앤넷 자, 이제 손목 꺾기 스트레칭 할 거예요. 손 앞으로 밀어서 손가락보다 손볼 있는 지점 같이 잡아서 당겨주는 거 반대 쭉 당겨주세요. 너무 세지 않게 지그시 자 다시 후두세 반대 앤두후두세자 이제 반대로 꺾어서 손등아 주두세 반대 앤후 그래서 손가락 있는 데만 잡지 마시고 손가락과 손이 연결되는 그 부위를 같이 지그시 당겨주세요. 앤후둘셋 좋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무릎 꿇고 앉으셔서 손날을 스트레칭 할 거예요. 그대로 쭉 뒤에서 앞으로 쓸어내듯이 후 네 번씩. and 두, 평소에 잘안 쓰는 부위라 하고 있으면 시원해요. 2, 3, 이제 새끼 손가락 있는 면을 새끼 손가락부터 팔꿈치 쪽으로 그렇죠. 밀어 올리듯이 and 수, 그렇죠. 두번 더, <웃음> 앤,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그렇죠. 한번 더, 앤, 후, 슥 퍼올리세요. 그렇죠. 좋아요. 자, 이제 네발 자세, 캣백 자세로 여러 가지 손목으로 스트레칭을 하실 거예요. 자, 그 상태 그대로. 이제 아치, 요거는 많이 보셨죠? 그렇죠. 다시 한번더 똑같은 거 M 후, 둘, 셋 손목을 최대한 스트레칭 되게 손 안으로 해서요. 손끝을 서로 마주 보게 할게요. 팔꿈치는 약간 옆으로, 둘, 셋한번더 호흡하면서, 후, 둘, 셋, 넷, 좋아요. 이제 손끝이 바깥쪽으로 가게, 팔꿈치도 또 옆으로, 엠, 후, 둘, 셋, 넷, 다시 한번 더, 후, 둘, 셋, 넷, 좋아요. 자, 이제 손끝이 무릎 쪽으로, 이렇게 팔꿈치 안으로 살살 많이 못 내려가요 이거 지듯이 2 3 4 좋아요 자 이제 손등으로 네 바닥에 대시고 약간 주먹지듯이 하는 느낌 팔꿈치 살짝 구부려 주세요 한번더 네, 체중이 너무 손목에 가 있지 않아요. 우리 다리 쪽에도 체중이 많이 가 있게. 네, 좋아요. 자, 이제 엉덩이 대고 앉으시고 이제 손목 서클. 앞으로 나란히 손목 부드럽게 서클. 네 번. 셋. 네, 반대로도 네 번. 하나, 어깨 내리고. 둘, 팔 쭉쭉 펴고. 셋. 네. 자, 어깨 손에서 팔꿈치 서클 네번 할게요. 둘, 셋, 넷 반대로도 뒤에서 앞으로 네 번. 둘, 셋, 넷 좋아요. 가슴 앞에 손 모아서 고개 서클. 앤주네 번. 앤주 반대로 앤 주. 앤두 and and 좋아요. 차렷하시고 한숨. 후 잘하셨어요.